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주사를 딱한 방만 맞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기적의 치료제, 기적의 주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엄청 비싸겠죠 그런데 건강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노후 40년이 앞으로 완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60살부터 노후라고 생각하면 오전 100세 시대잖아요 제 주변에도 100세, 90세 이상 100세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 많죠 지하철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60세에서 100세까지 무려 40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들 재무설계, 재무설계 하는데 이 재무설계가 어떤 개념이죠?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벌 때, 그러니까 뭐 2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소위 은퇴 준비라는 걸 합니다. 60세 이후. 그래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벌 때, 은퇴 이후에 주로 연금, 연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60세 이후에 경제적으로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연금 가지고 평생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한 80살까지가 평균 수명일 때는 괜찮았습니다 한 20년, 그럭저럭 살다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20대, 30대 때 60세 이후의 노후를 준비하기까지 3, 40년이죠 그런데 이제는 60세가 되면 100살이 될 때까지 40년입니다 어마어마 무지무지하죠 얼마나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60살부터 은퇴한다 그것을 경제활동을 했던 나이대에 예컨대 재무설계를 통해서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완전히 틀려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웃음> 완전히 엉터리 그러니까 제가 죽을 사람 살리는 기력의 주사제가 나왔다 이것이 꽤나 비쌀 건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것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노후를 살고 계시는 분 아마 내가 생각했던 노후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죠. 무려 40년, 60세부터 40년.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의 주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40년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적의 조사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걷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니까 모든 근육, 이런 관절이 다 굳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구나 치료약도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대로 무너져가는 병입니다. 자, 이병 이름이요. 척수성 근 위축증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근육이 생기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선천성이죠. 한 해에 한 17명 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선천성 질환,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매년 한 17명 정도가 태어나자마자 척수성 근 위축증을 달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 관절을 계속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 한대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육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부모님들이 관절이 굳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을 뭐 24시간 계속 할수 있을, 할수 있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무너져 가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졸겐 서마라고 하는데 이 주사 한 방을 탁 맞으면 80%가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치료되는 셈이죠. 80%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웃음> 돈. <웃음> 이게 얼마냐면요. 이건 뭐 얼마냐. 한방 맞는데, 물론 주사 한 번만 맞으면 80% 치료효가가 있으니까 한 번만 맞으면 되죠. 근데 그 돈이 무려 20억 원. 자, 주사 한방 맞으면 낫습니다. 거의 뭐 80% 치료가 회복되니까. 그런데 20억 원이라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 뭐집 팔고 예금 뭐 보험 다 해약하고 해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20억 원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그저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형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방에 20억 원. 자, 이것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걱정이 생기죠. 왜냐하면 한 방에 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부담을 하고 온 국민이 두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20억 원짜리야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일단 생후 24개월 그러니까 생후 2개월 이내여야해그 다음에 체중이 13.5kg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정도가 되어야 이졸겐스마 효과가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방에 20억원으로 지출하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 그래서 생후 24개월 이내 체중 13.5kg 이하로 제한됐는데 체중에 어떤 의미에서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생후 24개월 이내는 예컨데 2년 지나고 2년 1개월만 지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해당되는 부모한테는 엄청난, 엄청난 충격이죠. 이거는 뭐 너무 억울하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또두 번째는, 어, 이 같은 병도 건위축 정도 선천성, 예, 악화 속도에 따라서 1형에서 4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형은 가장 속도가 빠르게, 예, 빠르게 이제 악화가 되고, 4형은 그나마 속도가 조금 느리게 악화가 되어 간다. 어, 뭐 이런 기준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형 같은 경우에는, 어, 잘못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빨라지고, 4형은 그런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진행된다. 이건데, 이건 역시도 1형에만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2형에, 어, 이 같은 질환의 2형에 분류되는 이 부모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1형이나 2형이나 마찬가지다 똑같이 죽어간다 죽어가는데 2형은 조금 더딜 뿐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차별을 하냐 이해가 되죠 어쨌든 치료가 가능한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엄청난 그냥 기쁨이고 뭐 축제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 정말 가망 없는 이 생명이 사, 살아나는데 반대로 이 같은 적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이 치료제가 안 나왔을 때보다도 더 그냥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두 가지 기준을 맞는 이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 그즉 환자가 딱두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명만 혜택을 본다. 다른 많은 아이들 환자 가운데 딱두 명만 혜택을 보니까 그두 명은 엄청난 뭐냐 기적이 일어난 거고 나머지 또 환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우선 뭐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적용 기준을 만든 얼핏 이해는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졸겐스마 투약에 필요한 환자를 매년 최대한 17명 정도가 발생할 거야라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한 해에 17명을 건강보험으로 전부 적용한다 하면 20억, 그죠? 졸겐스마 하면 1원이 2024. 340억 원이 필요하죠. 한 해에. 한 해에 400, 340억 원이니까 꽤큰 돈이죠. 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분담해서 또 두루두루 두루 이제 혜택을 받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의 환자에게 매년 340억 원이 투자된다 이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한 해에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 치료받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로 지출하잖아요. 감기, 콜록콜록 감기에 지출하는 돈이 건강보험에서 1조 7천 억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죠. 감기가 감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고 감기 때문에 약 지어 먹고 하는 것이 가장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바로 감기인데, 그래서 감기에 대한 의료, 건강보험 급여, 급여 지출액이 1조 7천억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은 뭐 독감, 사망률은 있지만, 감기는 그냥 보편적인 질병이죠. 이 보편적인 질병 때문에 1조 7천억 원이 매년 지출된다. 자, 그것에 비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340억 원이 지불되고 결과적으로 해마다 340억 원을 지출해서 죽어가는 아이, 어린이 17명을 살린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기꺼이 제 보험료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것도 어, 다른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긴장되었을 것이고 해마 해가 해마다 해마다 조금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하루 빨리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질환을 앓는 어린이에게 보편적으로 좀 적용이 돼서. 어, 그 아이들과 또 부모님이 희망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자, 이 말씀 드리는데, 자, 이것은요, 죽을 사람 살리는 기적의 주사제가 나왔어. 이것도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인데, 자, 이것은 정말 지금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완전히 노후가 달라야 된다. 노후 준비가 달라야 된다. 이것하고 바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40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100세, 그죠? 어, 어떤 어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에 안 됐어요. 예근데 20년에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치면 대학도 안 가고 <웃음> 치면 그때부터 60세 노후를 준비하면 그때 풀 해봐야 40년이잖아요. 40년인데 막상 노후 60세가 되니까 그때부터 100세 40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후를,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이 기간보다 노후를 살기 시작하면서 백세까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거죠. 대책 없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짜야 되는 거죠.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한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40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한 100세 정도로 생각해봅시다. 아까 우리는 기적의 치료제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치료제는 아이들 이 선천성, 건이축이 희귀성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만 기적의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암이라든지 또어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 질환, 중증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치료제는 앞으로 기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왜? 그만큼 이 의료 과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죠. 줄기 세포, 유전자 치료 등등에서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 그죠? 돈.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노후 40년 돈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얼마 전에 뭐 지난해인가 어뭐 장관 뭐 이런 좀뭐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할때 어떤 그런 풍문들이 있었죠. 그 부인이 일본에 가서 관절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관절이 팔팔해서 돌아왔다 더라뭐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자, 풍문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일본에. 일본에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비의료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좀 비의료로 취급되는 분야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의료 관광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계속 노후에 특히 이제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뭐 무릎관절, 발목관절, 뭐 어깨관절 할것 없이 안 좋아지는데 이것들을 다 줄기세포 등등을 통해서 아주 청년 수준으로 청년 수준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이 돈만 있으면 되더라 앞으로는 돈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가능할 거야 자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유돈을 가지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즉 은행 예적금 통해서 원본을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 이때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주식형 자산에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죠. 자 또한 여윳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년 뒤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여윳돈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여윳돈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여윳돈이라면 그런 돈들은 은행에 계속 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정말 경제활동기에서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관리에 필요한 여윳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즉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앞으로 노후생활에 자꾸 내, 내가 내 지출해야 될 비용은 계속 많아질 것이다. 아마 이것은 노후를 준비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어, 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이런 등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 치료제가 기득의 치료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겠죠 처음에는 조금 어, 조금만 이제. 대상자가 축소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확대되면 그게 다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도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겠죠. 어떻습니까?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맞지하고 있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은 이제 준조세죠. 우리가 준조세로 하죠. 뿐만 아니라 세금, 이 등등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고령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고 점점 청년층은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활동을 안니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고령층은 늘어난다면 결국 은퇴자들 즉 고령층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너나 할것 없이 어쨌든 내가 돈을 벌든 돈은 못 벌지만 재산이 많든 상관없이 세금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들렸죠즉 어, 지금 뭐 부동산, 종부세 등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잠피 떨어질 수는 있으나 계속 그대로 가면 나라가 파탄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대가 그렇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든 또 소득이 많든 어쨌든 모든 영역에서 세금은 계속 부과될 것이고 그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후에,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유계층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담은 증가한다면 앞서 첫 번째 이야기 했죠.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늘려야 되죠. 되겠죠. 여유돈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은행 금리, 그냥 돈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자녀가의 관계 있죠. 정년나 이런 상속 전략 등 이런 등등도 좀 이제 체계적인 40년입니다. <웃음> 40년이니까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 세 번째입니다. 결론. 노후 40년 이 전문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 전에 노후가 되기 전에 즉 경제활동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60세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거야 그, 그 계획들이 지금 막상 노후를 사니까 털렸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죠. 예컨대. 또 돈만 있으면 내가 더 오래 살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훨씬 더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기에 준비했던 노후가 지금 막상 살아보니까 점점 이게 아니올지다? 털려가고 있는 거죠. 이상하죠. 털려가고 <웃음> 있는 거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예, 근데 70세라도, 앞으로 30년 남았잖아요. 노후 설계, 재무 설계를 다시 짜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어, 재무 계획 자체를 리모델링, 내가 가진 부동산, 또 금융자산, 뭐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 점려, 자녀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다큰 자녀들의 취업이나 소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자체가, 산업 자체가 사람은 필요 없고 기술이 다 하는, 예 근데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점점 필요 없어지고 기술이 다 하는, 기술이 더 많은 일을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공장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은 줄어드는 시대 그것의 가장 피해자는 우리들의 다큰 자녀죠. 그래서 다큰 자녀들의 재정적인 필요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뭐 구분을 해라 구분을 해라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내 자식인데 불가피할 때도 있잖아요. 이 같은 자녀 리스크 관리도 지금 노년층에 은퇴하신 분들의 이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재무계획에 현실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다 재무계획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컨대 예를 들어서 60대까지는 경제활동 즉 일자리 경제활동 또 투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저 내 돈을 지키겠다 이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60대까지는 최소하셔야 된다고 보고 연금은 오히려 70대 이후 연금을 어, 잘 준비하고 또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80대, 90대에는 중증 질환, 그죠? 또 실버타운 이런 등등의 목돈을 집중적으로 또 준비해야 되는 때가 80대, 90대. 옛날에는 80대가 평균 수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0대에 실버타운이 아니라 그때는 장례식장을 준비해야 되죠. 지금은 80대, 90대에 실버타운을 준비해야 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내가 한방이면 내 중증 질환도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나온다면 누구나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주사를 맞고 싶죠 그런데 돈이 중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음 아이들의 사례처럼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는 힘들잖아요 워낙 큰 돈이 필요하면 그래서 우선은 개인들이 준비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이 노후 40년 재무 설계를 다시 짜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정말 기적의 치료제, 죽을 사람도 살리는 주산방으로 이 기적의 치료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노년층들에게 또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웃음>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문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025360153 또는 이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페이지가 나오는데 1대1 채팅창이 있습니다. 1대1 채팅창 통해서 궁금하신 점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을 성실하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